GREAT! <laughs> 집에 뾰족한 거이 뾰족한 거 있는 거 먹어요. 집에 뾰족한 거 있는가? 땡. <뾅> I'm <laughs> sorry. <laughs> 어, 뜨거워, 뜨거워. 뜨거워. 헉, 엄청 엄청 맛있겠다. 아, 하하. 응. 보고 엄마 돼. 맞아. 딸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할머니도 쓰고 있고 아빠도 쓰고 있고 손에다가 쓰는 거야. <웃음> 눈이 안 보여서. 아니, 그래도안녕 있잖아. 흥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라고 써 있어? 젓는 쥐이 젓는 쥐딸이가는 무슨 길? 는는 그리고 거야.